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기주공명장치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 기본 개념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이라든지 공식들, 이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실험의 목표를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주공명장치 라는 실험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주, 공기 기자에 기둥 주자 그러니까 공기기둥 투명한 유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요. 물, 거기다가 이제 소리굽쇠가 있거든요. 말발굽같이 생긴 소리굽쇠에다가 방치를 딱 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주파를 쏘게 되면 고주파가 그 공기관 안에 있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표면이 튕겨서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파동을 측정하면서 저희가 공명점을 찾는 그런 지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로도 Air Resonance a f p a r a t u s Experiment, Air Resonance, 공기가운데서 윙, 윙 함께 올리는 공명점을 찾는 그런 지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본격적인 실험 목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진동수를 알고 있는 소리국수의 진동을 통해서 그 공기 기둥의 기준을 공명화시켜서 음파의 파장을 측정합니다. 그를 통해서 공기 중에서의 그 음파의 속도를 최종적으로 측정해내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과셨겠죠? 하 또는 뭐 문과 가운데서 교차 지원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건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물리시간에 배웠던 기초적인 기본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 개념을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파동이라는 개념입니다. 파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뭐 어떤 이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어느 한 곳을 통해서 시작되어 뻗어나가는 그런 파장, 에너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물리학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그걸 나누기 있죠. 즉,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들을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이 역학적 파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매질이 없는 상황인되이게 진동이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빛 또는 뭐 전자입파 그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죠. 채찍 우리 또는 뭐 줄넘기 이렇게 쳐가지고 흔들면은 생각하다시피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뻗,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동이 높은 부분으로 올라갔을 때를 얘가 마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부분으로 가장 내려간 이 상황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루와 골, 마루와 골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 마루와 마루 부분, 골과 골 부분. 이런 구간들을요 주기 우리 한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고 또 다른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개념이겠죠. 파장 파장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간에 퍼져있는 수많은 파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동들이 한 번의 주기 이렇게 한 번의 주기가 가진 길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장은 진동수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파장이 짧을수록 고음, 높은 소리가 나고요. 파장이 굉장히 멀고 길수록 낮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파장은 우리가 그리스와 알파벳 다시 공식 같은 걸쓸때 이렇게 표기를 해요. 람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핵심 개념은 정상파입니다. 정상파, 어떤 개념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해온, 노바레온할 때의 그런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정상파라는 것은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 서있는 파동, 멈추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라 느낌인 거죠. 정지 상태에 있는 파동,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할 때 배나 마디의 위치가 공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형태의 파동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두 개의 파동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무리 움직여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동이 정상파에서는요 가장 넓게 크게 벌어지는 이부분을 배라고 부르고 둘이 서로 중첩돼서 겹치는 이 부분을 마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마디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배의 위치도 계속해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마치 분명히 파동 두 개의 파동이 흐르고는 있는데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정상파라고 불러요. 이 정상파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실험을 통해서 보실 때 바로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핵심 개념. 우리 다 배우신 적 있으시죠? 진동수 라는 개념이에요. 진동수. 이것도 공식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화표현로 표기라 해요. Frequency. 이 약자는 F거든요. 이단 그리고 우리가 뭐몇 헤르츠에요,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 잡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헤르츠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하인리히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게 앞에 H는 반드시 대문자로 끝에 있는 z는 반드시 소문자로 그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르츠는 1초 동안 물체가 몇번 진동했는지 그 횟수를 적어놓은 걸1르츠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 동안 몇번 움직였는지 그런 횟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명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 진동수를 가진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유한 물체들은 다 저마다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정확히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의 힘을 계속해서 하다보면요 그 외부의 진동수랑 원래 가졌던 진동수가 어? 우리 서로 같은 거네? 뭐 결합이 되면서 웅, 웅, 웅 이렇게 진동, 진동이 커다랗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유리관 속에다가 이제 주파수를 뿅 하고 쏠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 파동계에 서로 맞닿으면서 겹칠 때마다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소리가 윙윙 계속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공명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가 정확하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실험 원리에 대해서는 상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원리 우리 오매법칙 다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몰라도 오매법칙 V는 IR 해 가지 고 기억나세요 그와 같이 여기에도 그런 핵심 공식이 하나 있어요. 거의 음속, 진동수, 파장 이세 요소들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공식이거든요. v는 f랍니다. v는 f랍니다. 그래서 v는 f랍니다. 음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거 핵심 공식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바로 필수적인 첫 번째 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동수가 F인, 뭐 예를 들어 진동수가 900Hz를 가지고 있는 이 파동이 공기 중에서 얼마나 되는 길이로 뻗어나가느냐 그 파장을 람다라는 파장만큼 뻗어나간다 이거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가요? 사실 물리학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다양한 형 물체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수학 수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핏 보기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각각의 글자들, 요소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것 생각해 볼까요? 아까 왜정상파 얘기를 구제했을까요? 보면 파도는 사실 하나거든요. 한 개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정상파는 지금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고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요. 보시죠. 거리가 일단 보면 은 커다란 아주 길다란 유리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만큼 물을 찍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굽쇠라는게 있어요. 그거를 공구 치고 땅! 칠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소리로 고슈파라 이렇게 유리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이렇게 입사을 한다고 해요. 입사한 다음에 다시 물 표면에 부딪혀서 같은 파동으로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겠죠. 그런데 유리관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겹치니까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라고 하는 동일한 매질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러나 서로 겹치고 겹치고 중첩되면서 합성을 시작해서 똑같은 정상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와중에 배처럼 벌어지는 구간이 있고 마비처럼 쑥 두파동이 겹치는 일이죠 이 겹신 구간에서는 커다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높이도 변화시킬 거거든요 이 물의 높이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마디 부분에 물 표면이 오는 순간 커다랗게 물리면서 소리도 내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지점을 그때마다 팍팍팍 표시를 해가지고 공명점을 찾는 그런 실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국세 치면 입사파동, 그리고 반사파동이 만들어서 이 유전자 모양이거든요. 정상파 모양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이걸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글자들을 좀 알아 놓으시면 이따가 시험하시고 나서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관 입구 부분이에요. 관 입구 부분에서 탁! 쳤을때 파동이 렇게들어가다 언젠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은 4분의 1남다 이렇게 딱쭉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이 2분의 1, 4분의 1란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람, 사람이랑는이 아시겠어요. 눈, 코, 입술 있잖아요. 우리 저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일 남다 이게 하나의 파장이에요 전체가 입술 모양이죠? 그래서 입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 이 만약에 입술 반쪽이 없다고 생각해 거예요. 이건 입술이 아니죠? 이건 이내 일 남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입술 이렇게 돼있거나 입술이 좀 찌그러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그런 찌그러진 입술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중 평균을 매겨가지고 균형 잡힌 입술로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실험 때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네, 파동이 탁 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길이를 y0라고 표현할 거고요. 또그 다음 네, 마디까지 온 거를 y1이라고 표현할 거고 또그 다음 마디까지 온 거를 y2라고 표현할 거예요. 저희가 실험할 때 보면 윙, 윙, 윙 크게 세번굴리게 되어 있어요. 저희 길이가 딱그 정도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심화된 내용이라서 그좀 어려운 분들은 이건 그냥 듣지 않고 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왜 정상파가 되는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수학적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이쪽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파동이나 이쪽 형태로 흘러가는 파동을 쌓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두 개를 수학적으로 더하면요 서로 중첩이 돼 가지고 정상파 모양.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학 교재라든지 좀더 심화된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자, 핵심 공식 두 번째예요. 그래서 아, 자, 여기 공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뿅뿅뿅뿅 이런 형태로 계속 계속 물표현이 있는 데까지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정사파 모양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음,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마디와 마디 사이, 마디와 마디 사이 이렇게 마디 두 개를 합친 모양만큼이 딱 입술의 길이 이게 1 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y 0 y 1 y 2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 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y t y 1 여기 길이를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y o y 0이해하시겠어 e 그래서 이거 하 r 만큼의 길이를 더한 다음 o 곱하기 2를 하면은 n you can't get a man, you can't get a man, you can't get a 거 a n you can't g d 인은 e 란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다 라는 건데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잠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놓으셔서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더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이 설명들을 되돌아가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핵심 공식 세 번째가 있어요.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조금 저희 실험 목적과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까지설명드리시않을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마다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를 통해서 지금 실험실 내 현재 온도가 몇도가지 하고 실온을 측정할 거거든요. 이 실온을 T라고 생각을 해요. T도. 그래서 이 VT라는 것은 현재 온도가 T도인 상황에서 그때의 음속. 그때 음파의 속도를 v t라고 할 거예요. 이 v t는 실온이 0도일 때의 음속 곱하기 루트하고 1 더하기 온도 곱하기 273분의 1, 273분의 기체 팽창계수라는 거거든요. 이런 공식이 과학자들의 겨,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0도일 때의 음파의 속도, 음속은 331.48m/s 이런 것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아래와 그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 핵심 공식 세 번째 것도 반드시 좀 기억해 놓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그러면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좀다 살펴보셨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었을까요? 지금 살펴보신 이 기주공명장치 실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대학교들에서 물리학 강의를 할때 반드시 다루어지는 굉장히 보편적인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도 다시 복습하셔도 좋고 좀 만약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다,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검증된 다른 심화된 물리학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므로 그렇게 얻으실 수 있을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주공명장치 실험을 하러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주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음속을 측정하는 실험이 될 거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관에도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호스로 연결된 물탱크에도 똑같이 물이 지금 담겨 있는 거에요. 이제 저 물탱크를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유리관속 물의 위치도 변하게 되겠죠 높이가 같으면 압력도 같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배웠던 파스칼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관 입구부터 물의 표면까지 보면 이제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저기 이제 빈 공간 안에 공기라는 매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굽세에서 발생시킨 음, 음파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입사파가 될 것이고 물 표면에 부딪혀 나오는 반사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굽세가 울리는 동안 그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성돼서 합성파인 정상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상파가 됐을 때 정상파의 마디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칠판에서 봤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죠 공명이 일어나는 지점에 물 표면에 도달했을 때 이제 소리가 크게 울리게 될거예요그 부분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음속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방금 배운 공식 다 기억하시죠? V는 F람다, 음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진동수는 저희가 사실 소리국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니까 알수 있을 것이고, 네,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기주공명장치 이용해서 파장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온 값을 공식에 집어넣으면 음속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중에 조교 실험 직접 하신 조교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 할 때마다 온도 측정할 거예요. 실온 측정한 거 빼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소리 굽쇠 방향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소리 굽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망치에다가 소리 굽쇠를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소리 굽쇠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따가 아마 조교님이 하시는 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잠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옆에 볼펜이나 노트 또는 데이터 시트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험값이 측정될 때마다 저희가 큰 소리로 불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사용할 데이터값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험실 온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실험실 온도는 그 음속의 이론값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퀴즈를 눌러서 디지털 온도계를 공중의분산태에서 실험실 온도를 측정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실 온도는 27.5도입니다. 27.5도입니다. 그럼, 네. 지금 첫 번째 실험할 주파수는 소리흡세의 주파수는 1000Hz입니다. 소환해를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실험 실험자께서 지금 수위를 맞춰주셨고요. 바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92.5, 78.5, 58.5입니다. 실험의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마다 5회의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아, 수위를 다 맞춘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63, 75, 58입니다. 수위는 물통의 수위와 맞춰주시면 되고 1000Hz 주파수의 3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72 75 58입니다. 그럼 천에르체의 네 번째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 75 58.5입니다. 그럼 터네르트돌리굽스의 다섯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 74, 58입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인 900Hz의 프리급스의 주파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윙가 준비되었고, 그러면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7,2,5,3입니다. 900Hz 2의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습니다 91.5, 72.5, 그리고 53입니다. 지금처럼 그 수위를 맞출 수 있게 대고 보시면 실험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900캐르츠 세 번째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91, 72, 53입니다. 제일의 백까지 맞췄고 900캐럿 네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70 71 53.55입니다. 9 0 0라 자, 보 다섯 번째 실험시시작하겠습니다시작하겠습니다 91.3, 72, 53.2입니다. 1100Hz가 1 1 0 1 h z 1일에 를를 소리 곱슬를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맞추고 있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1 0 1 h z 실험을,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3 7 7 5 6 1입니다1 1 1 h z 의두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 77.4 61.2입니다. 네, 전백일의 일째 세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세에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까와 비슷할 거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네. 93.2, 76.5, 그리고 61입니다 실험마다 그 소리급세를 때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가 있고 빗맞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그 입력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100일 헬의네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3, 78, 61.5 입니다. 마지막으로 1,100Hz 다섯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92.6, 77, 61.4입니다. 어, 이번에는 1,104 헤르츠. 주파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수위맞췄고요 준비,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93, 77.2, 62입니다. 두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소리를 맞췄고요. 세 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93.8, 77.8, 61.5 나왔습니다. 1104헤르트 네번째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4, 77.8, 62 나왔습니다. 1141 횟집 5회차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94, 78.4, 62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주파수인 1200캐르츠 소리급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예,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첫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4, 79.5, 66입니다. 선이 백회를 즉두번째실험 수위를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94, 79.5, 65.2입니다. 네. 94.3, 80.5, 66.2입니다. 1이백0 h z 네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94.28066입니다. 천이백 캐릭터, 오회차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구십오, 네. 팔십, 그리고 육십육 점 오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실험을 마치는 걸까요? 네 이걸로 주파수 5타입에 대한 실험을 마쳤습니다. 실험을 마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주공명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자가 3명이 필요합니다. 3명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주파수를 입력해야 되고요. 한 사람은 수위를 조절해 줘야 되고요. 한 사람은 눈금을 체크하면서 맞춰줘야 됩니다. 이 같은 부분이 계속 실험때마다 변경이 된다면 그 화자가 바뀔... 그 측정자가 바뀔 때마다 오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실험자가 투입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주파수를 그 투입할 때 보면 빗맞았을 때랑 때렸을 때랑 소리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자도 소리를 공명점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위도 100을 맞췄을 때 내리는 속도랑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서 실험해 주시면 기주공명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전부 다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간단한 순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이 다 끝났죠. 뭐 저희가 대신 일일이 다 계산해 드릴 순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략적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다섯 개의 주파수별로 각각 다섯 번씩 실험을 했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세 공명점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내게 될 거예요.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이렇게 뚱 소리를 냈을 때 처음에 내려가다가 윙 하고 여기서 한번 울렸죠. 또 내려가다 여기서 윙, 또좀 내려가다가 윙 하고. 저희가 가진 저 공기 기주 공명 장치에서는 크게 세번 정도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명점을 y0라고 해요. 두 번째 공명점을 y1으로 놓고 세 번째 공명점을 y2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길이 y0, 여기까지의 길이 y1, 여기까지의 길이 y2 이렇게 해서 좀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파장이 좀 음,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술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불균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잡힌 입술 모양의 파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나눠주는 거죠 아 맞, 맞나? 네 맞네요 아네 이거를 이두개를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평균 이렇게 똑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즉이 부분 더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눠주면은 좀 어떻게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올바른 평균 파장 값이 나오겠죠 자 이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현재 온도인 t 값 temperature 할때 T죠. 저희가 맨 처음에 실온을 측정한다면서 온도계로 측정을 하고 값을 말씀드렸죠. T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개의 소리 굽쇠가 있었잖아요. 각각 해당하는 헤르츠, 각각의 진동수 값을 우리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게 센티미터 단위로 저희가 측정을 했지만 계산할 때는 미터 단위로 변환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칠판에서 언급할 때도 값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3 3 1 4 8 m 4 s e 전부 다 미터 단위로 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약속 같은 거예요. 센티미터 단위도 미터 값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나중에 어? 오차율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라고 긴장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했던 핵심 공식, V는 F람다. 여기에 이람 어차피 진동수는 아는 거고요. 람다에다가는 저희가 아까 구해낸 값을 그냥 다 대입하시면 돼요. 아까 공식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v 음속 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저희의 실험값 또는 측정한 값에서 측정값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였는 세 번째였나 아마 또 다른 핵심 공식 말씀드렸죠. 현재 온도가 t 도였을 때의 음속을 구하는 공식 네.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구한 온도 온도를, 온도를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저희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식에다가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게 저희들의 이론 값이 되겠죠 그런데 보면요 뭐 우리가 일단 사람이 하는 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 예측되는 이론값하고 실제로 측정하는 값하고 뭐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치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한 실험이겠죠.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측정값과 이론값에 왜 차이가 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찰해보고 숙고한 그 내용들을 답안지에 적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맞아. 오차율을 구해야 될 건데. 오 t 때 동영상에서 다 보셨죠? 오차율 구하는 거.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저희가 반드시 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값과 실제 나온 값, 여기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가지고 그 차이 나는 만큼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100분율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5차율이 되겠죠? 이거 꼭 빠지지 않고 보고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잘 하셨나요? 아마 다뭐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서 금방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험을 마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몇 가지 꼭 필요한 점들만 좀 집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죠. 이따가 이제 LMS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레포트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파일명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저희가 파일을 다운받아 놓고도 이게 누구의 어떤 실험에 관한 파일이지? 라고 알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렇고 저희가 LMS 상으로 추가 공지를 할 거지만 파일명을 지킬 때 정확하게 누구이며 어떤 실험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했는지를 간결하게 파일명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포트 표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름만 딸랑 적어놓거나, 많아야 뭐 이름 학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교들이 금방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채점하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한분한 명이 담당하는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기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보고서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학번, 그리고 과목명, 그리고 조교님의 성함, 그리고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성함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첫 번째 레포트 첫 표지에 꼭 기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레포트를 쓰다 보면 요 학생들이 불안해요.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맞게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차율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마다 오차율이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같이 비대면을 통해서 동영상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값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희망하는 정해진 어떤 오차율이 범위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것보다 오차율이 너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많이 나왔다면 다만 왜 많이 남았는지 그동안 자신의 계산 방식이나 과정을 쭉 검토해 가면서 이래서 오차율이 많이 나온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맨 마지막에 목차를 따로 다루셔서 레포트에 스스로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 보거나 왜 오차율이 많이 나왔을까 이유를 검토하는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좋은 요소로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실생활 예시들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이게 단순히 동영상 속, 책 속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배운 기본 원리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실생활 예시를 찾아서 적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찾기 힘들더라도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조사하셔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기주공명 실험 영상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답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한 답을 적는 게 필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하지 않아요. 답을 어떻게 해서 도출해냈는지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A라는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라고 하고 지금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무것도 없이 보고서에 그냥 결론 A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B라는 답이 나왔는데 거기까지 나오기에 굉장히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도 공부를 해서 했는지 계산 과정이나 이런 성실하게 잘 적혀있고 그런 노력이 묻어난다는 게 보고서에 보여요. 자, 이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보고서에 더 좋은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는 거는 단순히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런 여러 학생들의 노력 역시 많이 반영되는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 언급해 드렸던 핵심 공식 1, 2, 3뭐 예를 들면 V는 F 곱하기 랑다가 이런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공식을 정말 잘 이해했을까? 그리고 단순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정상파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을까? 라든지 이런 이유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다 작성한 보고서에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많이 볼 테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좀 추가적인 주안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가 요소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언급해 드렸잖아요. 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배우셨던 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생각나시죠? 사인 그래프, 뭐 코사인 그래프 이런 모양들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런 수학적인 삼각함수와 관련된 언급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감탄을 하면서 조금 호의적으로 보고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이번 기조공명 실험장치 여기까지예요 혹시나 어려운 것이 있으셨다 면 그런 것들도 보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 주시고 뭐 모자랐던 점,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다 빠짐없이 보고서에 잘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다음 실험들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실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